포토2 차량입니다 133마력 2013년식 매연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입고를 하셨습니다 검사 용지를 보게 되면 은 기준치 15% 측정값은 45%로 이제 불합격을 맞으셨는데요 DPF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합격이 돼야 됩니다 DPF에서 이제 매연을 걸러주기 때문에 매연 자체가 정상적이라 그러면 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매연이 나왔다는 것은 dpf가 이제 이상이 있는 거고요 dpf가 이상이 있다는 거는 그 앞단 즉 공기라든가 인젝터 egr 쪽 요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dpf 쪽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dpf가 이제 고장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dpf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아내 차는 엔진 쪽에서 이상이 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오랫동안 DPF 청소가 안이루어져도 이렇게 음,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로는 DPF 클리닝 할때 약품 클리닝, 약품 클리닝으로 인해서 고장나는 경우들도 음,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 포토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이해 불합격이기 때문에 정비의 방향은 검사 합격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제 DPF를 제 문제를 일으킨 엔진 쪽, 뭐 인젝터라든가 흡기, 이자계통 쪽은 검사 합격 후에 차후에 다시 수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고객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매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장비로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공회전 시 매연은 0%입니다. 현재 0%인데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연 측정 결과 21% 18% 16% 뭐 가속을 여러 번해면은 머플러 쪽에서 이제 매연이 나가기 때문에 뭐 수치는 당연히 떨어질거고 하지만 이제 dpf 가 있기 때문에 매연은 수치가 이정도까지 이제 나오면 안됩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0% 가 맞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기 때문에 d드라이브에다 놓고 한번 스톨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전 급가속보다 그 급가속 쪽보다는 지금 스톨 때렸을 때 매연 농도 측정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DPF가 매연을 지금 걸러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DPF 전방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가 이제 빼는 과정에서 나사산이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온도 센서도 같이 교환을 합니다. DPF 교환 후에는 DPF 교환 초기화, 재생 데이터 초기화를 같이 병행을 해주면, 해주면 됩니다. 공전시 DPF 데이터입니다. 신품의 DPF 그 데이터를 한번 잘 보시고 이 부분에서 내 차가 타고 있는 현재 상태의 그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많이 이제 수치가 올라가 있다그러면 DPF 청소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00 RPM에서의 데이터입니다. 최대가위 1118. 차압은 39헥타파. DPF 교환 후에 매연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연이 0% 나옵니다. 정상적인 DPF라 그러면은 엔진 자체에서 매연이 나오더라도 DPF에서 이제 그 매연을 잡아주기 때문에 머플러 후단에서 챘을 때는 0%가 나와야지 이제 정상입니다. DPF가 있는 차량이 매연 검사에서 불합격 맞았다 그러면은 우선은 DPF를 확인을 해서 DPF를 이제 교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제 DPF만 교환을 하시게 되면 DPF의 수명은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인 그 인젝터라든가 흙기 아니면 이지알계통, 아니면 센서 문제라든가 공기 누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야 차후에 이런 이제 DPF가 빨리 이제 고장이 나가는 것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이제 DPF가 뭐 자주 터진다. 뭐 이렇게 재, 재생이 이제 빨라지거나 아니면 뭐 연비가 나빠진다. 그럴 때 이제 수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디젤 차든 휘발유 차든 LPG 차든 가급적이면 일정한 키로스를 정해서 내 주행 패턴에 맞게 미리 정비를 해주시는게 차후에 큰 정비 그, 그 금액이 발생되는 것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젤차가 정비금액이 많이 든다.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주기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정비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고요 시발려차 뭐 같은 경우 뭐 GDI 같은 경우도 연소실 청소라든가 오일관리 그리고 이제 흡기쪽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뭐 팔만에서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오일이 소모되는 것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비는 고장날 때 하는게 아니고 정상적일 때 왜냐면 기계 자체는 재생성이 없습니다. 무슨 첨가제를 넣어서 뭐 재생을 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 차가 항상 좋은 상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해서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뭐 고장 나서 그때 하실 건지는 오너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